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속닥속닥 같이 다어리 꾸미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용할 속지를 먼저 꺼내도록 할게요. 날씨가 요 며칠 비가 많이 오더니 급 더워진 것 같아요. 스럽게 여름이 시작된 느낌? 오늘은 어떤 걸로 꾸며볼까요? 일단 배경지를 할 거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밖에는 매미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게 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빈티지 핑크 떡매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핑크도 괜찮고 요 카키도 괜찮은데 아니면 이 보라색 보라색도 괜찮죠? 이렇게 오늘 한 장씩 쓸까요? 이렇게 쓰도록 하고 우선은 그러면 요 모양대로 폴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속은 속은 쏙딱쏙딱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왠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는 것도 뭔가 비밀스럽게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여기를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붙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이게 되게 약간 시강이다. 시선강탈. 이거 마스크팩인데 아 내가 이걸 어디서 샀지? 아무튼 어디선가 샀어요. <웃음> 이거 버터에서 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귀엽죠? 이 마스크팩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한번 오늘 이따가 써봐야겠다 씻고 아무튼 또 이렇게 이렇게 붙여야겠다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 이렇게 붙이고 저는 음, 이게 좀오 잘못 붙은 것 같아 이게 좀 이렇게 바르게 붙여줘야지 그리고 여기를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 남는 부분도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날씨가 더워지면 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다율 꾸미기 영상을 촬영하는 이 방은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거나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선풍기를 만약에 틀면 선풍기는 또 밥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촬영할 때는 선풍기 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우선은 타공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해볼까 싶은 게 있는 게 이렇게 소근소근한는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을 하다보니까 진짜 ASMR하는 것처럼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SMR하는 마이크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집에 콘덴서 마이크가 하나 있긴 한데 음 그거는 나레이션 녹음할 때는 좋은데 ASMR 영상 녹음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서 지 조금 가격대도 그렇고 무난한 아이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붙인 종이 뒷면도 하얗고 이 속지도 하해서 잘 안보여요 어딜 뚫어야 할지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이 모양대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하게 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펀치 어디서 샀냐고 문의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펀치는 제가 그냥 동네 문구점에서 샀어요. 3,000원인가 뭐 4,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고 되게 평범한 1 0짜리 펀치입니다.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배경지 세팅 완료를 했고 여기에 오늘은 이제 뭘 써볼지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어머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알폰스 무화그림인가 아마 그렇더라고요 예데 이거 진짜 일단 저뭐 하나 붙이고 싶어요 어떤 걸 붙일까요? 요거! 일단 이거를 하나 뜯어서 여기 위에 오오오으 어, 어, 어. 음. 너무 예쁘네요. 여기, 여기도 하나 붙일까? 아닌가? 일단 이것만 붙이고 또 쓸만할 게 있을까? 여기는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숫자 스티커. 숫자 스티커로 날짜라도 좀 미리 붙여줄까요? 아, 모르겠다. 아,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그죠? 어, 너무 예쁜데, 이거? 이거 붙일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되게 예쁘죠? 오, 굉장히 예쁘네.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러면 이것도 더 예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라벨들이랑 겹쳐서 붙이면 또요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살거든요. 그렇죠 예쁘죠? 미네를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도 예쁘고, 이렇게. 라벨지 제가 어머나? 이거 다어머머머머머다 빠졌네? 자 라벨지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 라벨지를 이렇게 써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너무 예쁘다! 세상에나 미쳤다 미쳤다 너무 예쁘죠? 여기? 이렇게 하단에도 예쁠 것 같아 아 예쁘다 이거 이렇게 붙여야겠다 음, 다시 넣어놓고 아이것도 넣어놔야지 참 이거는 위치를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한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이렇게 붙이면 어머나, 너무 예쁘다. 어 미쳤다. 정말 예쁘다. 그쵸? 정말 예쁘죠? <웃음> 어우, 너무 예뻐서 감탄밖에 안 나와. 이 하고 그리고 제가 마테, 마태, 마테를 하나 쓸게요. 마테를 쓰고 싶은 게 지금 하나 생각났는데 저도 마테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제 어디에 무슨 마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찾다가 한참 걸리면 그냥 또 포기하고 다른 걸로 붙이겠지? 일단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긴 없고 오 oh 어, 깜짝아 여기는 없어 보이는데? 같은데,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네. 응, 오랜만이다. MT 마스킹 테이프.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마테거든요. 오랜만에 붙여볼까요? 꺼낸 김에. 이것도 이어지게 붙일까요? 아니면은 따로 붙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일단은 이어지게 해서 붙여볼게요. 괜찮은가 보고 별로면 뭐죠? 다시 띄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나서 요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쓰고 싶던 마테는 못 찾았지만 고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개인적으로는 여기다도 뭐 하나 하면 좋겠어 얇은 마스킹테이프를 써서 뭐 이런 거? 너무 생뚱맞나 너무 생뚱맞은가요 아니면 이거를 뒤로에.. 아니 뒤에 배경으로 깔아줬어야 됐을까 아니면 이렇게 붙일까? 음, 이게 난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를 또 자르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아파 스티커 같은 거를 붙였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있는 아파 스티커 중에 이거를 쓸까 아니면 핑크 핑크를 이렇게 오, 핑크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분홍색을 쓰도록 할게요 핑크 핑크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 왜지? 이렇게 붙이고 음. 여기에도 붙이고 싶어졌어요 여기에도 하나 붙일게요 여기에도 하나 붙이고 그리고 여기도 약간 한 송이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어붙일게요. 예쁘다. 굉장히 꽃다발 같은데? 그리고 이 작은 것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겠다. 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예쁜데 이거 수채화 수채화 스티커데 인 오랜만에 수채화 스티커도 한번 써볼까요? 너무 조잡하려나? 아닌데 근데 이거 이쁘긴 진짜 예쁜데 과하지 않게 조금만 써보도록 할게요 쓰고 싶은 만큼 잘라서 여기 하나 붙이고 예쁘죠? 이거 진짜 예쁘죠? 개인적으로 이것도 진짜 강추 아이템이에요. 이 수채화 스티커는 텐바이 텐에서 구매했어요. 텐바이 텐에 아마 수채화 인스?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이것 여기다가 큰 사이즈도 붙이면 좋겠는데 이런 데다 어, 밖에가 지금 좀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마이크에 제대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밖이 시끄러워요. 이거를 여기다 붙일까?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 여기다 붙여야지. 이거 예쁘다. 되게 시끄럽네 그리고 제 주변은 이제 다들 휴가 갈 계획 세우더라고요 아직 저는 크게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작년에는 제가 휴가를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작년에는 제가 이태리를 갔다 왔고 재작년에는 미국을 갔다 왔고 뭐 했는데 아무튼 올해가 되니까 약간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사라졌어요. 여행 욕심이 좀 사그라들었어. 그래서 올해는 휴가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난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 일기 쓸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기 쓸 공간은 약간 노트패드 이런 편지지 핑크, 핑크, 핑크한 편지지 근데 이것도 예쁜 예쁜데 그죠? 아니면 그냥 이 위에 쓸까요? 이 위에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가 좀 비어 보일 텐데 여기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그러면 써보도록 합시다 일기 쓸 공간을 따로 메모지를 써도 뭐 좋고 빈티지한 메모지들은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돌리페이퍼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돌리페이퍼를다 쓰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쓰고... 아, 됐어. 제가 이거 작은 사이즈 돌리베이프도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어, 근데 큰 비싼 거 같네요 큰 사이즈를 쓰도록 할게요 다시 넣어주고 이걸 써야지 얘를 이런 식으로 붙이겠습니다 붙금 쓸게요. 딱풀을 사용해서 이렇게 붙이는게 제일 잘붙더라고요 도일리 페이퍼는 이, 이 레이스 부분 붙이는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접착제를 쓰자니 이 레이스 부분이 망가질까봐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오 마이 갓, 오, 봐봐, 이거 다 뜯, 아다띄어진다니까 아, 여기도 붙여야겠다, 풀을. 일단,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풀이 제대로 안 붙은 것 같으니까, 이런 데다가, 한번더 풀질을 해주고, 그리고 꾹꾹 네, 눌러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잘르고 이런 레이스 있는 부분도 대충 풀로 붙여줄게요. 아, 이것도 되게 예쁜데. 여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 요 그림. 굉장히 약간 멋진 느낌이죠? 이거. 아, 애매하다. 이렇게 붙일까요? 그럼 너무, 너무 그림 그림 그림인가? 그쵸? 다음에 쓸까 아 그럼 뜯지 말걸 괜히 뜯어가지고 우선. 음. 스티커를 써보도록 할게요 스티커를 쓸건데 음. 이거는 사용을 했으니까 또 다른 거를 쓰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요것들은 아 이런 것도 예쁜데 이런 거 이런 아티스트적인 느낌이 있는 오 이거 예쁜데? 이거 붙일까요? 오 깜짝아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런 레터링 스티커도 예쁘죠. 이렇게. 이런 것도 예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타자기 스티커. 타자기 스티커 이거 사이즈가 커서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활용을 잘 못해요. 일단, 일단 이것만 먼저 붙일게요. 음, 이거 너무 예쁘다 어, 됐다 아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위에 붙여야겠어요 이게 솔직히 크게 다른 게 없거든요. 제가 이게 스티커를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씩 띄웠다 붙였다 하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은 처음 붙였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가끔 허무할 때가 있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조그마하게 다른데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저도 그런 걸잘못 참아서 이것저것 스티커가 굉장히 많네요 저도 뭐 이것저것 다 사서 모으다 보니 근데 우선은 여기서부터 이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다이얼 꾸미기 마무리 해도 될것 같은데? 이게 한창 다이얼을 꾸미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어? 저못 알아가는데? 아무튼 어느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예쁜 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뭐가 예쁜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그게 그거 같고. 이렇게 하고 오늘 날짜만 찍어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기는 뭐 나중에 쓰든지 하겠습니다 자 날짜 날짜 도장은 제가 맨날, 맨날 쓰고 있는 이 다이소 롤링 스탬프를 사용해서 오늘의 날짜가 17일 17일 17일 여기다 찍을게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에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타공을 해주고, 여기도 자, 이제 다이어리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리도 벌써 꽤 많이 쓴것 같아요. 어, 여기 구멍 안 뚫었네. 고고고고고고고고. 됐다. 어? 것기도안 뚫었네? 바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쵸? 자, 오늘의 뭔가 메인은 이 빈티지한 그림들이 메인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색감도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예쁘네요. 그럼 제가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안녕. 빠이.